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샀습니다 네, 어, 일단은요 아, 제가 이 물건을 관세를 포함해서 2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개봉기를 못 찍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그냥 뜯어버려 가지고 막 쓰다가 아차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녹음되는 이 마이크는 휴대폰 마이크 입니다 전 v10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구성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로데 라고 적혀져 있는 이런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넣어보지 않아서 사이즈를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파우치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파우치 안에 이런 스티커랑 이런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요. 다양한 언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어, 한국어도 있네요.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와 이 스티커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를 연결하는 이 선! 어, 5핀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5핀을 사용하는 제품은 이런 마이크 또는 런치패드 같은 제품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로 <목소리> 대망의 마이크 본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 이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필터가 있는데 얘는 철입니다 또 여기 산발이 뭐라 그러지 이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빨리 조립을 해놨고요 어쨌든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구성품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휴대폰 마이크와 제가 산이 로데에 23만원짜리 마이크의 음질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아아 아, 아. 지금부터는 마이크로 녹음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 음질을 잘 모르지만 이 마이크가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보다 음질이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 테스트를 해 보았고요 이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이크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마이크로 녹음을 했고요. 다시 또 휴대폰 마이크로 넘어와서 네, 지금까지 로데 NT USB 마이크를 리뷰를 해 보았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